전에 웃고 있던 네 얼굴이 아직도. 지는 바람 마청 나여줄래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아직도. 너. 飘주자 <목소리가> 지는 바람 마청 나여줄래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아직. 겨우 지